안 앞머리 망했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입니다 오늘의 오늘의 먹방은 짠! 바로 처갓집 양념치킨 오, 밥이 자꾸 떨어지네 처갓집 양념치킨 아주 이게 밥도둑이라고 소문이난 치킨이죠 제가 치킨이랑 밥이랑 같이 먹어본 적이 있는데 오늘 한번 먹어보겠.. 오늘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차분거로 t 마 i 는 PMI는... 앞머리가 망했습니다 갈 곳을 잃었어요 앞머리가 빨리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였겠습니다 그래 콜라 콜라 먼저 한 모금 처음부터 되게 무슨 일이야 그둥탁 음, 짱이야 또썸네일 찍어야지 이 정도면 제가쭉 좋습니다. 초점, 초점. 뭐지? 다 먹어야지. 와 너무 맛있어. 와 너무 맛있는데? 이번엔 밥이랑 먹어볼게요. 딱 얼려서. 와한 입에 먹어보겠습니다. 자 입이 좀 작거든요. 꾹꾹 눌러서. 진짜 너무 맛있다. 와, 와 아, 진짜 맛있다. 어떻게 이 슈프림 소스는 어떻게 만들지? 너무 맛있어. 아이 바삭함. 이 어떻게 양념인데 이 바삭함이 살아있지? 아 진짜 맛있다. 진짜! 진짜! 진짜! 자, 여러분! 아아... 한 입! 아이고, 아이고! 한입 실패! 초점 나갔고요! 나는 남자로 태어스는 진짜 잘생겼을 것 같아요 갑자기 세상 안녕 안녕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앞머리 조정 중 처갓집은 진짜 이렇게 양념을 아낌없이 이 터져가지고 너무 맛있는 것 같아요 밥 비벼 먹기도 좋고 짱입니다 음 밥들이 지금 먹히기 싫어서 막 도망다니네. 하지만 도망갈 수 없어. 좀내 거니까. 음, 음. 어 방금 무가 다 시켜가지고 넘어가가지고 목에 걸릴 뻔했어. 초점이 잡힌 거야, 망 거야. 이게 초점이 잡힌 겨, 망 겨. 뭐지? 아. 그냥 보세요. 내가 먹는 거 음. 너무 맛있잖아. 여기 처갓집 슈프레 양념치킨이 포그마 먹으면 금방! 물리고 짜다 해야되나? 이게 소스가 많다보니까 짜가지고 딱 밥도둑이네 밥도둑 <웃음> 이 도둑놈들 오거어 오글거렸어 <웃음> 핸드폰은 진동모드로 합시다 아니 진동모드가 아니라 모모로 합시다 띵띵. 제가 아까 치킨이 물리다는 말을 했잖아요 제가 왜그 말을 했냐면 제가 지금 딱 물리기 때문이죠 그러면 뭘 해야 되냐 밥을 먹어야 한다 밥을 크게 한 숟가락 떠가지고 어떤 치킨을 내가 먹어줄까요 너다 짠 치얼스 음. 치킨 치얼스 오, 오졌다 두둥탁 치얼스 맛있게 드세요 행복해. 지난 먹방을 정말 힘든 게많았는데 오늘 참 행복합니다. 이런 먹방을 할수 있게 해준 여러분께 정말 감사드려요. 여러분 2020년에도 어, 나왜 이렇게 오늘 탈진 것 같지? 오늘따라 얼굴이 더 동글해진 것 같아. 나 이거 진짜 동글다 오른딸인데? 응. <웃음> 어린 리리야 완전 맙소사 뭐야 아무튼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어. 여러분 2020년에 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나 어? 어, 오늘 왜 이렇게 못생겼지? 지금 왜안 먹고 뭐하고 있냐면 후화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먹을까 하나만 더 먹자 엄청 크게 밥을 이렇게 떠가지고 오. 치킨을 이렇게 얹어서 이번엔 진짜 한입에 오우~ 탁 빠질 것 같아. 쓸따~ 뭐지~ 할수 없다~ <웃음> 두껍다~ 음 성공했다~ 이렇게 하면 할수록 늘고 있습니다. 저희 먹방 스킬이 그렇습니다. 두둥탁! 배불러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 힘들 해피뉴여 2020년도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도 좀 달아주시겠어요? 그럼 잘가라고 안녕 잘가라고 우글거렸어 왜 이렇게 못생겼냐? 앞머리 때문에 이거? 누란... 나 오늘 너무 못생겼어 나 오늘 너무 못생겼다 으악, 어허 뭐야 이게 이게 뭐야 이게 무슨 텐션이야 이거 뭐하는 거야? 먹방하는 거예요 뭐예요 이게?